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코골이 무흡의 원인이 몇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다섯 가지 이상. 다섯 가지 이상. 열개 이하. 열개 <웃음> <10개> 이하. <웃음> 뭐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코골이 무흡에 관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네. 그 원인들이요. 네. 뭐에서또한한 한 점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은 돌아서 결국 다시 그한 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전 그런 철, 느낌이 들었어요. 철학적입니다. 아, <웃음> 철학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비만에 의해서 코구리 모업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돌다고 면 다시 그 비만이 또 초래가 되는 또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예. 네. 고리죠. 그러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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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소한다, 개선한다, 고친다 음, 음, 음, 뭐 이런 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사람들이 코골이 하면 코라고 음.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에 집중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죠. 막 콧구멍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막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막박아되는그 네. <웃음> 그거 막아. 코를 막쑤셔 드는 거하다가 그런데 <웃음> 코골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예, 이놈 코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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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도 문제네요. 음. 그래서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의미에서 오늘은 코 얘기를 한번 할게요코 얘기 어, 코골이니까코 코. 네.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네. 코골이란이유로코에 대해서 음. 많은 부분에 오해도 있고 음. 어, 또 일명 사실에 부이되는 것도 있고요. 음. 그래서 어, 유시민의 이릴레오가이제 대세.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코골이 알릴래요. <웃음> <웃음> 잘못된 정보 고칠래요. 네, 네, 고칠래요. 우리는 그럼 고칠래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코에 대한 네.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아, 그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소장님이 항상 그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코골이 소리는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또, 어 코골이를 정작 하는 사람은 음. 자신의 코골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다. 음. 근데 이 상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런 부분을 미묘하게 파고들면서 그 코골이 소리를 이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코에 문제가 있어서 코골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있죠. 네네 네. 어떤 어떤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음, 코골이 호흡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코로 호흡하는 게좀 부족해지면. 코로, 예. 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뭐 20, 30%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 음. 코에 문제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또, 비중경망곡증은, 음. 거의 남자들은 뭐 70, 80%, 음? 여성히한 반수 가까이가 코 양쪽이 불균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통칭, 어 비중격, 가, 코를, 비중, 음. 코 가운데, 벽 음, 음, 막, 음. 이거잖아요. 음. 그 그래, 코를 가로막는 이 뼈가 음. 틀어져 있다. 음. 그래서 비중격이 만곡되어 있다 음. 정말 만곡. 비중격, 만곡증. 음. 사실은 음.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되게 음. 어려워 보이잖아요. 코가 삐뚤어졌다. 정... 이거죠. 예. 삐뚤어졌잖아요. <웃음> 삐뚤어진 네. 코. 네.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뭔가 없어 보이니까. 음. 아, 비중격 망곡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음, 일단 코골이 얘기가 나면, 일단은 그거부터 펴야 됩니다. 하고 코에다가, 아, 이, 관계적인 음, 물리적 음. 행사를 하죠. 코뼈를 바로 잡는. 아, 행사를 그러면, 코뼈가 휘게 되면, 네. 이게 똑바로 있지 않고 휘게 되면, 그러면 한쪽은 조금 넓고, 한쪽은 조금 좁기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요? 아, 코의 기능을 보면, 음. 우리가 음. 숨쉴때 한쪽은 숨이 많이 들어가고 한쪽은 적게 들어갑니다. 왜요? 구멍 똑같이 있는데. 구멍 똑같이 있는데 이게 통로가 동시에 들어가면 어 코는 굉장히 예민한 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를 맡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센서가 계속 그이 노출돼서 음. 기능을 계속 활발하게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음. 이게 민감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쪽이 활발해지면 이쪽은 좀 쉬어라. 어제는 계속 지난 시간에는 경찰 그 음. 치안에관 해서 말씀하시더니 음. 오늘은 네. 네. 어쨌든 교대 근무를 음. 음. 코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뭐4 시간이라고 4 시간 쉬고 4 시간이라고 4 시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자그럼 이렇게 코가 뻥 뚫려 잘 뚫려 있는 곳에 통로가 큰 쪽에 숨쉴 때는. 음. 그나마 괜찮은데 음. 좁은 곳으로 갔을때는 왠지 음. 음. 답답한거죠 음. 그러면 그때 숨을 세게 들이시죠 숨이 음. 잘 안들어오니까 음. 음. 음. 어, 양이 적으면 음. 어, 속도로라도 빨리 이렇게 진, 어, 그렇죠 네, 적정한 양은 필요로 하는 아, 양은 있고 자, 그러면 네. 그때 되면 한두 코를 받고 음. 해보면 전반적으로 어, 숨이 하면서 이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조직은 협착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부드러운 빨대가 있다고 음 볼게요. 딱딱한 파이프 음 말고, 음 부드러운 걸 갖고, 음 물을, 소, 살짝빨아들 있는 거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입구를 좁게 해서, 네. 잘안 빨아지니까, 그러면... 좀 세게 빨죠. 어떻게 보면, 빨대가 짜부러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 그때 여기가 짜부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죠. 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난 소리는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이런 고글이 주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이 제대로 잘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 오잖아요. 몸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으니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더 지원군 음, 음. 보강을 해라 해서 음. 입을 벌립니다. 음. 하게 되면 음. 실질적으로 코로 들어오는 양보다 입으로 음. 들어오는 양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음. 이게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음. 아, 아, 턱의 회전축이. 네. 그러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어디로 가죠? 뒤로 가잖아요. 뒤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뒤로 간 기도를 더 막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되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혀도 더 뒤로 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를 더 막아요. 네. <웃음> <웃음> 이런 숨을 내서 아, 아유, 막 숨을 쉬려고 그냥 그 안간힘을 쓰는 그런 정말 눈뜨고 못볼 음 정말 안타까운 음 순간을 음 혼자. 음 불 닦아놓고, 응. 혼자 몸부림을 치고, 옆 사람은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이, 인간 왜수 그러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요. 아, 상황이, 아, 이 아. 코골이가 점점, 어, 심해지고, 저업으로 갔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이러고, 이제, 혼자 꼴떡거리고, 생과 살을 넘나드는, 위험한 지경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오는, 아, 이게. 이게 왠지 안타까운, 이, 이. 이 맛이 있네. 안 나갔지 말 본인이 만약에 그 상황을 <웃음> 네. 내가 자느라고 몰라서 그랬지. 그렇죠. 그걸 비디오로 다찍어고 정말, 네. 저, 저는 그찐들방다 네, 네, 네. 갔다 올때아니거요 그러면 네, 네, 네. 정말 막 깨워주고, 깨우... 네, 네. 얼굴 색이 막그자주빛으로 물들어가면서 막 숨을 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웃음> 진짜 그렇네요 어, 어, 그런 네. 상황들을 하긴 옆에서 자는 사람도 응. 시끄럽다고 소리로만 짜증 낼게 아니라 진짜 응. 그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얼굴 색이 변한다든지 그 몸부림 치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게 가족들이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 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렇죠. 병원 가라 무슨 어... 이거 큰일 나겠다. 하냐 이렇게 하면 네. 본인도 몰라. 그래서 음. 괜찮아. 아침에도 멀쩡하게 일어났잖아. 좀 피곤하긴 해. 보약 도 <웃음> 먹어야 봐봐. 뭐 이런. 아 뭐. 저는 그런 소리 들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보약 먹어서 해결될 일이냐고요. 비타민도 요새 또. 그러니까요. 뭐 비타민 보약 이런 게내동돌라에 <웃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 네, 네, 네. 잠을 많이 잘 생각만 하지 잠을 음. 제대로 잘 생각을 잘안한다는 그러니까 ]죠? 그게 문제죠 그, 그렇죠. 그렇게 참 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모르니까 예,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니까 네, 또 맞습니다. 알게 되는 거니까 참 어리석은데 제 주변에도 그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아서 저한테 그걸 하소연하는데 부인은 저한테 와서 술 자서 그래. 술 먹고 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술, 제가. 술 먹고 자면? 음. 술 먹으면? 음. 숨 쉬는 게 막. <웃음> 술 먹으면서? <웃음> <웃음> 뭐 이러고. <웃음>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웃음> 호흡 곤란 상태를. 술 먹었으니까 호흡 곤란이니까 넌 죽어도 싸. 뭐, 똑같지 아, <웃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술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것 뿐이지 어, 술 먹어져서 더 심해져서 이렇게 몸이 늘어지니까 혀도 늘어져서 더 심해지는 것 뿐이지 이 정도의 코골이는 정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태라고 술 마시면 더 심해지는 이유 중에 음. 물론 이제 몸이 더 이완돼서 근육이 음. 이완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음. 알콜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숨을 세게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어, 술 마시고 늦게까지 마시면 살찌죠 맞아요 안주 그러면, 먹어서 살찌고 살찌면 또 먹여 살려야 될 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살소가 아, 필요해 음식도 많이 필요하고 살소도 필요하고 네. 그 음식은 씻을 때로 먹는데 자는 동안에는 음. 그 저장된 저장해 놓은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산소도 저장하는 게아니잖아 아, 산소를 계속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음. 심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잠을 잘못 자. 어. 그러면 이게 분해할 뭐 어? 분해할 해야 것도 많고, 해야 할 일은 마, 밤에 술 먹고 이제 안주 먹고 말했을 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네. 분해할 일도 많고. 네. 근데 정작 필요한 산소는 부족해. 네. 근데 세게 빨아들이어. 네. 그러니 소리는 더 커져. <웃음> 그러다가 숨을 안 쉬어. 그럼 더 부족해. 그러니까. 그럼 잠을 아. 못 자. <웃음> 그러면 이제 아침에 피곤해. 그렇지. 아,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생각뿐.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술을 또... 먹었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잠을 제대로 못 자. 잠을 못 잤기 때문인 거예요. 어. 아, 네. 이 안타까운 거를 좀. <웃음> 네. 저기 계시는 분이 자기라고 <웃음> 얘기하시는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음. 부인이 알고, 음. 아내가 알고, 음. 남편 손 붙잡고 진짜 오셔야 해요. 이, 근데 그냥 이돈 들어가는 거, 아내 입장에선 돈 들어가는 거, 남편한테 돈 쓰는 거를 왜 이렇게 아까워데 보험을 많이 들여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금 <웃음> 받으려면 빨리 가야 되지. <웃음> 아유. 아. 실제로 그럼?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분도뭐 아니 남편은 네. 내가 힘들고 정말 음. 불안해서 나는 네. 빨리 고쳐야겠다. 음. 아, 괜찮아, <웃음> 내가 귀 받고 잡게. <웃음> 와, 내가 괜찮다는데, 옆에 자는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그러니. 근데 오, 이거는, 정말. 단지 옆에서 듣는 그 사람의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고, 이,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하는 말, 어. 살 빼. <웃음> 살 빼면 <뺴면> 돼! <웃음> 아, 정말. 정말 그거, 무책임한, 책임한 말이에요, 정말. 아유. 알면 그런 말을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 한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 코 얘기하다고. 맞아요, 코 얘기하다 가삼촌불를 빠져서 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궁금한 거한 가지가 네. 있어요, 소장님. 아니 그러면 음. 그 남자들은 뭐 열의 일곱 정도는 뭐 보통 코뼈가 이렇게 한쪽으로 예 비증경망꽃증이 있는 한쪽으로 왜 그래 왜 그렇게 됐냐고요? 아, 이제 왜 그렇게 됐냐도 되게 궁금한데. 아, 뭐, 그거는 원래 사람이 왼쪽, 오른쪽이 다 크기가 틀리지 않아요? 남자들이 음. 그 학교 다닐 때부잡스럽게 놀다가 공에 맞고 주먹에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그런 외력에 의한 어떤 음. 변형도 있고요. 음, 그렇겠죠? 그 비염이 생겼는데 음.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좀 쉬었잖아. 그러면은 이 용불 용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잘 쓰는 쪽을 더 키우고, 잘, 약한 쪽은 더 쇠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아니, 그, 어? 그, 그러면 수장님. 음. 단지 비염을 오래 그냥 방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럴 수있어 코뼈가 힐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 아, 제가 또 개발한. 네. 어, 코. 네,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쓰고 비중격이 개선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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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철사를 푸는 순간 음. 그때부터 원리치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음. 어떤 외력이 없어지면 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을 음. 우리가 갖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항상성이. 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음.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음. 환경하면 외부 환경, 자연환경 생각하는데 음. 내몸 안에 환경을 음. 좀 제대로 음. 느끼고 직시하고 알아보자. 하,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코로 숨을 잘 쉬는지 음. 사람들은 음.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코로 숨을 쉬는지 몰랐다는 거지 입으로 숨을 음. 있는지 맞아요 수는 맞아요 그러면 계셨었잖아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 평생 그렇게 만성경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원래 의뢰그뢰뢰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코로 숨 쉬는 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음. 알아보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음. 물을 입에 머물고 음. 머금고 음. 음. 이렇게 한1 0분은있어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답답하다 음. 아, 입을 막 벌리고 숨을 쉬고 싶다 음. 그러면은 아 내가 코 호흡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그냥 쉽게 알수 있습니다 10분이나 있어야 돼요? 아니 음. 한 5분만 있어도 되는데 한 5분만 있어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답답한 정도가 음. 10분 정도 할 정도까지 견딜 수 있으면 은뭐멀쩡그면 음. 이제 그거는 코로 음. 호흡이 잘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분만 돼도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어, 답답한 사람들은 잠깐도 못 음. 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10분 정도 해보는 음. 그래서 내코 멀쩡하다 음. 한번 실험해봐라 소리를 음. 들으면 어. 음. 들어봐라 아. 내 네. 코는 물 마시고 견뎌봐라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 나왔어요 내 코가 네. 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음. 어, 그걸 아시려면 물을 머금고 어, 몇분 정도 내가 있는지 한번 시간 한번 재보시면 10분 이상 되면 정상? 음, 10분 이상이면 정상 음, 코를잘 네. 호흡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러면 코가 문제가 있다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그건좀 네, 이따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